젠진. 진 이거예요. 자, 전자가 앞 전자가 젠. 젠 녹색이에요. 젠. 앞은 희망이잖아. 젠. 어, 젠. 이게 아, 또 뭐냐면 돈전자야 돈하고 똑같아요. 젠. 젠. 돈 돈. 젠. 젠. 젠. 젠. 앞전자 젠. 젠. 진 호! 후 빨간색. 빨간색? 앞은. 자, 썸. 아, 이거 잘하는 사람 진짜 오똥하인데 이거 할수 있겠죠? 똥! 똥! 똥! 자, 여기 스타카토 이거 줘야 되고 스타카토 오, 됐어 시작! 똥! 똥! 이 똥! 이 똥! 이 똥! 똥! 그거잖아, 똥! 똥! 그리고 그 높이를 유지하면서 두 개를 가야돼요 시작, 땅땅땅, 시작! 똥! 똥! 똥! 똥. 좋아 좋아, 한번만 다시 가까워지고 있어요 시작! 똥! 똥! 똥! 똥, 똥. 얘는 세게 가면서 얘는 멀쩡하게 가면 안되지 그 높이를 유지하는 시작 똥똥똥 <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아 됐다 아, 그 됐죠 그걸 내놓아 가면 안돼 그게 나 진짜 처음부터 내리지 말든지자 똥똥똥똥 똥 이거 이렇게 기준이네 그래서 왜중구어리느냐 여자 선생님이 말할 때성조가 다르고 남자 할 때도 다르고 기분에다 다르니까 자기가 어디서 선생님걸 따라 하라도막 섞여져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점수가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야 하나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세기 이게 도와주는 거야. 색이 이게 기부수 해주는 거야. 색으로 보면 자기 걸 만들어요. 멋있게 보여요. 이 똥이잖아요. 자기 가 사회를 봤어. 색을 명확해. 히그러면이 똥을 가지고 놀수 있어도 있어. 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그럼 이 이렇게도 가도 돼. 그래서 똥을 어떻게 쓰게? 똥 치워주고 빨게도 되고, 되고. 이똥 이렇게도 해 되고 ]티던? 알겠죠? 그러니까 색이라서 성조을 알지 않으면 그 말을 맛있게 못 만들고 자기 걸못 만드. 들 흉내도 못 내고. 자, 떵떵 떵, 떵떵 떵, 떵떵 떵. 와, 대단해, 대단해, 진짜. 자, 이제 마지막이다. 초성이라고 하는데는 첫 소리예요. 한국말은 희새 시옷으로 바꾸면 중국말이 다 돼. 자, 여기서 요것이윗상자는샹 여기서 샹 쌩. 아래하는 뭐냐면 하 해야 되는데 이 발음이 없어 중국 발음이. 샹샹샹 쌩, 쌩, 위 아래, ex 들이 시작. 상상 상상 상상. 자, <웃음> 자 상상 시작. 상상 가시만 알아도 오늘 우린 정말 파티해야 돼. 중국어가 거의 다들어있어 얼마나 지가 막히기 쉬운지 몰라. 하차하면 내리는 거고, 상차하면 차 타는 거고. 네. 자 <웃음> 시옷을 시옷을 받으니까 희망하면 시왕 이렇게 가고. 휴가하면슈 이렇게 알겠죠? 중발음이 히읗이 있는데 아까 어떤 것만이냐 환영할 때환 이런 거 똑같은 거 아까 80개월에 있는 80개가 되는데 그 속에 있는 거고 무조건 히읗을 시옷으로 바꾸면 자기 이름이 시숙이다 그럼 시옷만 바꾸면다시숙이시숙시어 그렇지. 그래서 자기 말이 현이다. 그러면은 현현현현시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은현으로 어. <웃음> <히읏을 때. 그럼 웃음> 바꾼다 가는 뭐가 작아 되는데 경험 안 되는 게 작아 돼요. 자 이게 더할까 짜 가짜, 집갈짜인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가감승 대가 곡선하고 중국말처럼. 자 이게 더할까 짜인데 어떻게 냐면 짜가 돼야 하는데 짜하고 가면 안 되고 가운데가 길고는 길는 거는 소리가 짜 시작 짜 나타났다. 짜 집은 시작 짜짜짜짜 짜. 들어서는 아무 말도 모르는 거예요. 합쳐지지 만 못하면 짜짜짜짜 짜. 짜짜짜 요발음만 다르면 조수님들이 놀래요. 진짜! 짜짜짜! 짜요! 짜짜짜짜 짜요. 짜요! 들어봤어? 네. 이지 기름을 더해라고 기름류는 여우니까 유는 여우로 다 바뀌어 우유도 그러면 유 여우지 이슬유자도 여우지 간단해요. 여우지 말고 요. 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여우! 여요 여우! 여우! 여우! 여 자, 색자잘가 여우! 짜요 여우. 노란색은 뭐야? 아, 이렇게 돼야 지요똑 그렇지. <웃음> 걔들 그해야 돼. 걔들 걔들 불량한 애들이야. 자, 자. 찌야찌야찌 아. 찌야찌야. 와, 다 찌야찌야찌야. 찌야 이렇게 공부 잘했어요? 찌야찌야찌야. 찌 자. 워. 워. 워. 너는 네이란새 와. 세 번씩 자. 남았어요. 주어를 알았기 때문에. 我지 t i 지 마이 홈. 마 my home, my, my, my home. n 집 c a 你家吗 a 家 i c a Nica, Nica, Nica, n i 아니 자 i c a Nica, Nica, Nica, n 니자. 빠르게. c a Nica, Nica, Nica, Nica, n 깜짝 놀랐잖아 자도놀랬다 지금 시작 워니자자 자가 이게 자가 흔들려 워쟤니 그렇지 워 니쨔 니쨔 얘 이게 이좀 많이 빠졌어요. 옛날에 썼는데 자, 3일 세 번째 가면 중국가확늘어버려 그래 가지고 6개월 다닌 사람도 못따라오고 빠르게 워 이 정도면 됐어. 상해 살아요. 시작. 찌야. 찌야. 찌야. 찌야. 찌야. 찌야. 찌야. 찌야. 찌야. 찌야. 찌야. 찌야. 찌야. 오! 야 찌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너무 충사. 쿵쿵! 이렇게 사는 거. 자, 멋지야? 멋지야? 멋지 야니지야아니야 아까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우리 조선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우리의 그 옛날 발해 시대 위쪽 다 있었잖아요.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봤지만 화가 나는 일이지. 백두산 자기 역사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그잘 이해하면 이해가 좀 돼요. 왜냐면 그 백두산 밑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중국을 통일해버렸잖아. 그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조상이 겹쳤어. 그죠? 조상이 겹쳤어. 그것도 우리 조상이었는데 얘들이 마지막에 그것도 국경이 누가 갖고? 그걸 차라리 우리가 갖고 있었으면 그냥 우리 그대로인데 그쪽 역사니까 그거를 안 되고 문제지 왜냐하면 자기들 부인할 수 없잖아. 자기 그 아까 누르았지 다 어디 고향 백조산 밑에가 고향이야. 이게 거기를 지켜주고 싶은 거야. 꼭 그래서 뭘 파면 다 우리 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그냥 근데 이게 겹친 거. 근데 우리는 알고 가야지. 아 겹쳤다. 겹쳤어. 그 갖고 수술할 때 싸우면 더, 그러니까, 자, 워짜니짜, 워짜니짜, 워짜니짜, 워자니이집 가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루에 꼭 쓰는 단어, 집에 돌아갔냐, 집에 있냐, 집이다, 막 이런 거, 자, 워짜니짜, 워짜니짜, 무슨 무슨 <웃음> <웃음> 자, 자, 자, 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하면서 또 의식을 갖고 하니까 짜요. 짜요. 자기가 명확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니야? 중국어를 좀 배웠는데 중국 사람이 했못 알아들었어. 이때 절망감이 왔어. <웃음> 하, 안 되나 봐 나는 이때 말. 아그 상처 커요. 25년에 대만 한번 갔는데 친구들이 내가 중국말을 어, 뭐뭐하니까막 박수 치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 외국인이 막 하, 버스에서 딱한마다 했는데 뭐야? 누굴 거야? 이씨 그때부터 중국어 하나도 안 했어. 내 친구들만 아는 말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왜 항상 같이 있으니까 성조가 엉망이 돼도 감미로워도 감미로하고 듣는 거고 혀가 부들어져도 근데 아까처럼 명확하게 하면 정확해져. 워짠 이자. 워짠 이자. 자신감이 생겨 색이 딱보이잖아 자신감이 생겨. 왜 내가 했는데 네가 못 알아면 네가 문제야. 자 워짠 이자. 워짠 이자. 그동안에는 그 기준을 못 잡으니까 아, 소심해지고. 자 워짠 이자. 워짠 이자. 이거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손님 발음 좋고 어떤 손님 발음 안 좋던 걸다 알아 또. 어느 지역에서 왔네? 이제 이좀 그러네. 이렇게서 도 가르쳐 주세요. 중소한 발음 좀안 좋으면 자워자워자정확하라 그러고 자 워짠 이자? 워짠 자자아자 이게 가짜란 뜻이야. 자자아자자아자아자마마냐 아, <웃음>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남기하면 안 되고 자 한강이 기억이 지울 수니까 뭐가 되면 한장이야 자 한장 한장 중간에요. 자 한장 장 중반 한강 한장 한장 한장 한장 찐찐 찐. 그렇게 된 거야. 찐찐 찐. 금이냐. 찐마 찐마 찐마. 어 아, 금이냐 이렇게 거야. 와 오늘 너무. 자 한장 한장 오늘 배우고다 이제 먹고그만 가서 되는 거야. 자 환장 환장 한장 한장 한이 무슨 뜻이 한이야. 한이 무슨 색깔? 한장! 아, 깜짝이야! 일성! 스타카토가 있어니다 빨간색! 그렇지. 벌써 검정하니까 내가 헷갈려고 말을 못하는 거죠. 어? 빨간색인데? 목소리 세니까 제가 믿는 줄 알고 한장 한번 벌써 스타카토가 들어갔는지구분해야 한나라 한장 빨간색인 거예요. 중국 한족이 그 한족이거든. 한강이 그렇게 생데 한장! 한장! 공개 때 구분 다한 거야. 빨간 거 검은 거 제일 구분이 어려워. 특히 섞기 때. 그러나 미세한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면 서울 사람한테 경상도 사투리를 가르쳐가지고 드라마를 찍는데 딱 보면 표가 나왜그 정도로 이제 아닌 거 알겠어? 니까 미세한 차이겠어. 한장 한장 그래야지 완전히 제대로 된 집안이야. 한장 한장 중국어 가면 표준말 하나도 못 배워 왜? 북경 가면 북경 사투리, 상해 가면 상해 사투리. 여기가 제일 원진을 와야 돼요. 연진을. 자 한장 한장 한장 한장 그다음 이제 중성인때 감세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줄여요 이렇게. 자 펼치면 중국말, 합치면 한국말. 아 그러네? 자, I I 에너지 있어 없어 자, I w h w h a I need I n 이거 오늘 배웠어도 정말 제대로 하는거야 Why n e 아니에요! 자 h 와 I need I need, I need. 자기가 느낌에 따라 이렇게 할수 있대 와 I need I n 너를 사랑하는거야 <웃음> 알겠어요? w h a I n I need 널 사랑하는 거야 u 거 salam. I need. I need. I need. 어, I, I need. I need. I need. I need. I need. I need. I need. I need. I need. I need. I need. I need. I need. I need. I n e 아이니. n I need. I I need. I n 你你爱他爱他嘻嘻。<笑>